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강의 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 이제 그 마지막 3년, 공생의 3년 중에서 최후의 그 일주일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그 체포 전까지의 그 6월절 만찬과 그 체포 전까지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다루시게 될 내용이 제일 방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그 공생의 3년 기간이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오늘 배우실 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감남산 강화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종말설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설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절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최후 만찬 때 하시는 그 마지막 고별설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단위에 도착하시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고난주간이라고 할때이배단위에 도착하시는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금요일 새벽까지 그 일주일로 하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날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근데 이제 달력이 좀 차이가 날수 있어요. 어 이게 보면은 일요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26장 2절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고 같은 날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여세 전에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사용했던 달력이 틀려요. 시간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공간 보음에서는 s n 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한 보음에서는 이제 성전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스케줄이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주로 이번 시간에는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건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베다니에 이제 먼저 도착하셨는데 여기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고향이고. 어,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기적이 있었죠. 이 베단이란 이, 어, 이 도시, 이 마을의 뜻이 모아가의 집이다. 여기 감남산 보이시는데요. 감남산에 있는 기슬의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서로 맞은편에 베단이와 벳바게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 오셨는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 위에서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한3 k 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주로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 집에서 숙소를 잡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자 이제 유월절 때 온다는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미 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현상수배령을 전국에 다 해놨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잡으면 어, 예수님을 보면 바로 이제 신고해서 잡게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너 예수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겠냐 유월절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본문. 본문부터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게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하신 걸로 이제 요한복음에선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이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 시간에는 초막절이 아주 중요하게 배웠었죠. 자 6월절이라는 게첫 번째 6월절이 뭐첫 번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처럼 이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기원이 되는 날인데 이게 어떤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한 날이죠 자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장자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났죠. 자, 이 사건을 기념을 해서 나중에 그 6월절로 계속 지키게 되는데요. 워낙 긴급하게 이제 떠나다 보니까 이 빵을 만들 때 거기에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을 안 넣고 그대로 이제 굽게 되는 걸 어,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차라고 하는데 이게 무교절의 이제 기원이 되고요.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니네가 가나안 땅에 가왔고 니네 자손들이 어, 6월절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는 뭐냐면 어너이 재앙이 재앙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했다라는 뜻이야 이랬을 때그 원어가 파사우알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그 패사우란 게 6월절이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정도 되는 그 오합지졸의 이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칭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탈출시킨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기 위한 군대로 소집한 거였듯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그 군대 소집 용어로. 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이렇게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애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빵이 무교병이에요. 어, 이 6월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제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새해인데 이스라엘로는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때죠. 그래서 6월절을 새해로 우리가 보통 종교력으로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농경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 나팔절날을 이제 새해로도 어,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해를 두번 치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입성. 여러분들이 맨날 그 주일날 중에서 1년에 한번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난주일 하기 전에 그때 그 기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어, 두 사람의 그 제자가 나귀를두 마리를 데리고 나, 나가려니까 왜 데리고 나갔냐? 막이게 주인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먼저 배박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야, 니네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 그럼 거기에 낙이랑 낙이 나기 새끼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데리고 가. 그러면은, 어, 이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은, 아, 우리 주가 쓰신데. 그러면서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낼 거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을 수도 있고요. 그 나귀의 주인이 또 주님께서 이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겉옷을 막 펴고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10편 118편 25절에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구원하소서 그 뜻이라고 랬죠 자, 이렇게 막그 환영 인사, 환영 인파가 몰린 가운데 그런 행사가 벌어졌어요. 자, 근데 낙이, 낙이 새끼를 갖다가 원어를 보면 이 낙이는 암낙이에요, 암낙이. 그리고 그, 그의 새끼, 낙이 새끼는 순낙이었어요. 제가 이제 스가려서 할때한번 예언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스가리아 9장 9절은 어, 여러분들기억하시라그랬었죠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는 이유가 이제 겸손하셔서 나기를 타실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고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이 스가리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언어를 봤을 때 어, 나기를 타신다 그랬을 때그 나기가 암나기로 나와요. 정확하게 아토노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새끼인 순나기는, 나, 아, 새끼나기는 순나기로 나오죠. 근데 이 예언이요, 여기서 사실, 어, 시작된 게 아니라, 진짜 시작은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니까, 유다는 왕, 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왕족이, 그니까,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실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로는 메시아를 뜻한다.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유다가 그 왕국을 유지하게, 되, 왕이, 왕이, 어, 왕족이, 이제 유, 왕의 계보가 유지가 될 텐데, 자, 49장 11절에 그실로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자이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근데 창세기 49장 11절에 한국말로 보면 앞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이거 순나귀 새끼라고 아까 그랬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 그게 또 똑같이 그 앞나귀의 순나기 새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그 예언을 이 창세기부터 있었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서 어, 입성하신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귀 새끼라고 나오는데 어이왜 그러면 이제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자그왜 아까는 아깐, 아까는 왜 이렇게 두 마리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에 이제 나귀 새끼라고만 얘기했을까? 자그 두 마리가 나온 이유는요. 나기 새끼만 타면 되지만 이이 이 나기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랬을 때는 어, 반드시 앞나기 엄마 엄마 나기가 앞에서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마리를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예언이 이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누가 복음에는 특별히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신다 그랬어요. 자, 이이 이 말이 앵기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통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어, 날이 이를 것인데 너를 둘러싸서 이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상황,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그 포위되는 상황을 얘기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때가 끝나고 그 중단이 되고 거기에서 그 멸망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통복하시는 장면이 누가 보음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수님이 사실은 키가 몇이에요? 거의 한 2미터 정도 됐다 그래요. 굉장히 크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하면 얼마든지 우스꽝스러울겠어요. 멋있는 말을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건데 좀 그랬으면 좋겠.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이 때는 초림의 때죠. 또 섬김의 그종 겸손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이 이제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이미 전국적으로 전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이제 로마인들까지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이 로마에 속한 그리스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이분이 만약에 이 어, 말,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어,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겠지만 그 사건이 그 주는 정치적인 불필요한 오해를 어,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냐면 그냥 나기 새끼 타고 오는 그왕 사람들이 옆에서 뭐 아무리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뭐 찬송아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의 정치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변에서 오히려 이제 종교인들만 시기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 감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 환영이, 환영할 이환영때 썼던 그 나뭇가지 이게 드레벳 나뭇가지라는데 보통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종려나무가지하고버드나무가지가 가장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고 한 이유가 이게 야자수죠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 겠어요 종말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일부러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이 승리 입성 다음에 원래는 그그 어,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하고 이게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사건이 좀 어, 사건 위주로 보고 이게 순서가 틀릴 수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어, 이방인 중에서 헬라인, 뭐이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죠.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도 보고 그리고 이제 호의적으로 이렇게 유대 성 회당에 가서 말씀도 듣고 그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항상 어떨 때 쓰시냐면 초림 때죠.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게곧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또 거기 와있던 헬라인들도 들었겠죠. 자근데한 알의 밀은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사회 구원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훈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문에서 일단 일차적인 뜻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이제 살리시죠. 자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따라가셨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어 교회에서 또는 뭐 어디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귀로 듣지 마시고 직접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막 엄청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뭐야 이거 천둥 쳤어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그 소리가 났는데 그때 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얘기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일이 한번또 있었죠.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받으실 때 십자가사건을 앞두시고 여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을 때땅 이건 뭐예요? 십자가사건을 의미하죠. 땅에서 들리는 거. 자 그러면서 12장 31절에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NLT 번역에 보시면은 이게 사탄으로 돼 있죠. 자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요자 쫓겨났어요 아니면 쫓겨날 것이다요네 쫓겨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뭐예요 해스컴이니까 이미 다달았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종결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종결되는 때로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어, 믿어야 되는데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관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빛으로 왔다 자이 말을 그냥 빛으로 왔다니까 그 예수님은 빛이지 빛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요 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확 도망가죠 또 어, 안 보이던 것에 이제 빛을 비추면 거기에 먼지가 있던 것도 싹 드러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빛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죄를 들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둠과 우리의 죄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나는 지금 그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 지금 세상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냐 예수님 심판하러 온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끝까지 본문을 보세요. 어,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을 하는 시점에서는 초림의 구원사건 십자가 지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에스카토 최후의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가 했던 진리가 내가 선포했던 그 진리가 그것이 내 메시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뭐예요? 결국 예수님 심판주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1차 성전 청결 사건은 제가 공생의 1년에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구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어, 처음에 요한의, 요한복음에서는 1차 성전 청결 사건 때, 이 노, 노꾼으로 채찍 만드시고, 이 성전 헐어 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말 하신 게 등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 2차 성전 성결 사건에는 동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으면서 이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이 이사야서 56장 6절 아, 56장에 나오는. 그 말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살인범을 뜻하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 이것을 같은 시기 같은 사건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추세가 전부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성전 1차, 2차 청결 사건으로 구분해서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어,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집에, 그러니까 이 나사로 집에서 숙식을 하실 때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정 12명을 데리고 매번 그 하려면은 그 식사가, 식사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럴 때는 식사를 안 하실 때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저녁에 그밥 먹는 시간 아닐 때 들어갔다가 밥 먹기 전에 그냥 나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여기에 뭐, 뭐 열매라도 있나 여기서 뭐 건져 먹을 거 있나 하고 그러니까 봤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를 해버려 어, 하셔서 그게 바로 말라버린 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 여기서 우선 그 뱃바게라는 게 뭐냐면 이 무화과와 이 마을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뱃과 파게 뱃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게라는 무화과의 집이다. 또 테이나라는 무화과의 집이다 해서 배단이 이게 이런 어, 뜻이 됐는데 자 예수님이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어 그때 무화과 때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그러냐 참 예수님 성질도 고약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배고파 봐라 이성을 잃는 거야 이제 예수님도 이성을 잃으신 거야 이제 이렇게 제이 보통 이제 막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무화과를 몰, 몰라서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의 과일은요 어, 8월에 포도, 9월에 송류, 10월에 올리브가 열려요. 11월에 대추하자 그럼 무화과는 언제 열리냐? 4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리는데요. 12월에서 4월까지는 그럼 과일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 4월이 우리, 우리 달력으로 4월 말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시기인데, 그때부터 10월 초막절 시기까지 무화과는 열매를 총 다섯 번을 맺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핵무화과, 첫 열매인 무화과를 파괴라 그래요. 근데 이 파괴는요, 이렇게 별로 보기에도 이렇게 맛없어 보이죠? 햇, 햇무, 햇, 무화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열리는 거는 이렇게 파는 무화과는 아니에요. 이게 당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일일이 따줘야지 나중에 이테나무화과라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 이걸 하려면 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주인들이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따서 먹어라.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따먹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파괴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공교롭게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우리는 사계절이 어떻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거꾸로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그럼 계절의 끝이 우리는 뭐예요? 겨울이죠. 여기는 계절의 끝이 뭐예요? 여름이에요. 여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어, 이스라엘, 보통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종말이라는 뜻과 같게 되는 거예요. 계절이 끝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여름이라는 뜻이 카이츠고요. 이 종말이라는 뜻이 캐츠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점 하나가 빠지고 있고 차이에요. 요두. 어원은 똑같아요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계절의 끝인 그 여름을 상징하는 무화과 열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 구속사의 기준이 되는 시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뭐가 있을까 하고 갔던 거는 뭘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괴를 먹으려고 갔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테에나가 열릴 때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왜 이걸 못 열었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의 집이라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 시청각 교재로 쓰신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수님이 오셨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11장 23절에 보면, 왜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어, 뭐, 누구든지 이 산더를 들려서 바다를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어 무화과나무를 보고 야너 말라버려 그랬더니 확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즉시 야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그냥 그동안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럼 가서, 믿음으로 산한테 가서, 야! 바다에 던져져? 그럼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는 한 번도 이게, 이걸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을, 어,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이 메시아의 나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 재림하셔가지고 이루게 되는 이 땅의 하나인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이걸 갖다 산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본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게시록이었어요. 자, 게시록에 6장에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면서 여섯째인 떨어졌을 때 산이나 섬이 막 그냥 완전히 그 흩어지고 옮겨지죠. 대지각변동이 마지막 때 일어나죠 이게 다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실제 8.8절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이어서 생각하면 이게 뭐야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무화과 자체가 종말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그럼 이건 뭐예요 종말에 대한 자 예수님은 지금요 어, 이 땅에서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 초림의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세상의 재림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교훈하려고 지금 이 사건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들이 이 땅의 그 재림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의 통치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그 종말 자 우리가 그 2000년을 기다리는 그걸 떠나서도요 모든 사람이 뭐 100년 이상 사는, 사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80까지 사신다고 계산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남은 몇 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을 다 얘기를 할때 그럼 종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게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암 걸려서 이제 죽게 됐다, 그럼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먼저 자기가 잘못한, 관계가 잘못됐던 사람들 찾아가서 그동안 미안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재림의 때, 이 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는 이 심판의, 나, 심판의 때, 메시아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이 될 텐데, 그 나라가 끝이 올 텐데, 그 전에 너희는 뭘 해야 된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뭐 초능력을 얘기하는 거면 왜 초능력 얘기하다가 용서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도 용서받는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11장 26절에 본문 복문 중요한 본문을 떴다가 삭제해버렸죠. 이게 원래 원문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는 하나님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종말과 관련해서만 여러분들이 푸셔야지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화요일에 어, 예수님한테 그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총그 배틀을 벌리게 돼요. 자, 원래 사도기파는바리세파하고 어, 원래 그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치솟고 이거 가만 놔두게 되면 안 되겠어요. 자기들의 입지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잘못하면은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그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지금 서로 공조관계 그니까 공공의 적들이 공공의 적을 두고 이제 서로 그 공조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하느냐. 예, 사두계파, 대제사장, 바리세파, 율법사, 뭐 해로당 여기 가입해가지고 총 동원돼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그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제 공세를 펼치게 돼요 엄청난 준비를 한 거죠 자 1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나 이 성, 성전에서 당신 뭐 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 반문을 하시죠. 야, 그럼 내가 먼저 물어볼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서부터냐? 니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답을 못 해요. 왜 대답을 못 하냐?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야 그러면 요한한테 내가 침례를 받았고 요한의 사역을 내가 이어가서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데 왜내 말을 안 믿냐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만약에 이제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사람들 눈을 보세요. 이 대제사, 이 종교인들을 쳐다보는 이 눈빛을 보세요. 이 매서운 눈빛. 자침례 요한이 지금 죽은 사실 때문에도 이 백성들이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의지했던 그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죽이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 사람 이 어느 정도냐 이 이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돌돌 던져서 자기를 죽일까봐 여기서 그 살기를 느껴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내 빼는 걸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압하고 이제 승리를 하시죠. 자이 얘기를 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아들이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하나는 어,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아, 싫어요. 그러고 가서 일을 하고 또한 아들은 어, 아, 할게요. 네. 하고 가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하는 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아들이라고 하고 왜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안 했냐면요. 이게 개혁 성경이 틀렸어요. 이제 원문이랑 킹 제임스 버전에 그대로 보면 은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둘째 아들로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맏아들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로 그래서 어 하나님 뜻대로 한 아들이 첫째 아들로 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그 개혁성경 하시는 분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 아들들은 누굴 상징하냐 어, 세리들과 창녀들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아들은 바로 이 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포도원 비유죠. 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포도원 농장을 자기가 외국에 가면서 농부들한테 이제 새로 줬어요. 그래서 열매를 우리 그러니까 열, 열매를 나한테 갖다 바치면 어 그러면은 그 땅에서 이제 할수 있고 너희들이 얼마 얼마 정도 할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소작농 개념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잖아요. 가서 이제 그 선물 가져오라고 자기 종을 보냈더니 이 종들을 이 농부들이 때려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뭐뭐 그런 뭐. 그러니까 이제. 어, 가만히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내가 종들만 보내서 그러나?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아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저 아들이니까 상속자 아니야? 그럼 죽여버리고 그 유산까지 우리가 차지하지. 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이 종들은 선지자들. 예수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자, 이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한테 새로 줄진이다. 뭐예요? 이 농부들 다 진멸하고, 진멸하다는 말이요. 원어를 보시면은, 아폴림이라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 이 다른 농부들은 뭐예요? 이방이죠.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어서 하는 게 모퉁이 머릿돌인데요. 자 모퉁이돌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문 읽어봤냐 자 건물에서 모퉁이돌이 이 기초석이죠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공세 퍼부었던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돌이 한번 떨어져가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이거 다니엘의 그 환상이죠. 이게 누부간네살 그 환상에서 보면은요. <웃음> 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서 이 신상에 발목을 쳤는데 이 발목이 사실 제일 그 단단한데요.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근데 그게 신상 전체가 다 부서져버려요. 그래갖고 그게 뭐, 어 흑, 저기 태산을 이루게 됐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태산은 뭘 뜻하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무슨 뜻이냐? 돌 위에 떨어진다. 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위로 떨어지는 자들, 교만한 자들, 너희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이런 놈들 떨어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돌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조각이 나요. 자, 이렇게 너네들은 이제 그렇게 박살 날 것이고,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부서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부서진 이 사람들은 가루가 돼요. 아까 말한 이 가루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나라 태산, 어, 하나님의, 나, <웃음> 하나님의 나라, 어, 천국으로, 천, 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하나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거 추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작아져서 그 다음에 나를 만나서 완전히 가루가 된 자들이 들어오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이 마가복음에는 여기 이 본문에 대해서 어, 잠깐 그 언급할 부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최후로 이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가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최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와서 농부들을 죽여버렸다. 진멸했다. 어,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살기를 느꼈던 부분, 여기 나오죠? 사두, 어,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어, 그래도 이제 계속 안 되니까 예수님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천, 혼인잔치 초청 비유예요. 야, 천국이, 어, 어떤 거냐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것과 같아. 자, 왕이 토콘인잔치를 베푸면 그 백성들은 초청을 받으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왕이 베푼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일반인이 아니에요. 아마 귀족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이 왕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보내는 초청하려고 보냈던 종들까지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니까 임금이 이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이제 진멸해버리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닥친대로 니들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다 만나서 다 초청잔치에 초청해 그래서 아무나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 이뭐 길거리에 있든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전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건 이제 그 세리 그. 저기 창녀들, 이방인들 전부 다다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임금이 그다음에 이제 혼인 잔치가 열려서 손님들을 보려고 딱 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넌 왜 예복도 안 입고 와서 여기 지금 왕의 혼인 왕의 그 아들의 혼인 잔치인데?" 그랬더니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던져 버리죠.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혼인잔치에, 천국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끝까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예복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음,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그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옳은 행실이 예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또 다른 배틀을 하는데 이제는 정치인들, 이해로 당원들까지 가세요. 어,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점점 센 사람들이 이제 달려드는데, 자, 이 우리가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시험을 해가지고, 어, 그러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반역죄로 집어넣자 이러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질문 좀 합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 앞에는 온갖 아부를 떨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어, 나를 테스트를 해? 딱 그러더니 세금 내돈 갖고 와봐. 그래서 갖고 왔던, 왔, 왔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때 하신 말씀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여기 지금 형상이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것이지?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게 무슨 뜻이죠? 판단을 누구한테, 어, 말,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양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말이죠. 왜이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온갖 탐욕이 가득해요. 가이사한테도 내기 싫고 하나님한테도 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어, 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엿보다가, 뭐,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다. 이게 아주 잠복하고 기다렸다는 파라테리오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다? 그냥 입 닫았다. 자, 그리고 나서, 어, 더센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야, 안 되겠다. 자, 이제 사두개파 나가봐. 그래서 사두개파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이 사두개파는 어~ 바리새파하고 뭐 때문에 적이 됐냐면 부활 문제나 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적이 되는데 이~ 서로 틀려요 믿고 있는 신앙이 사두개파는 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 그럴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온,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시에 이제 수, 수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곱 명의 형제가 있는데, 자, 한 사람씩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원래 형의 와이프의 그 형수, 형수한테 들어가서 그 상속자를 내게 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건데, 형제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여자도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누구 겁니까? 하고 이제 비꼬듯이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부활 때는 어, 시집 장가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럼 어떤 하늘이죠? 그냥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그 헤븐이에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 때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천사들은 어 시집 장가 갈 필요가 없고 너희가 이제 부활하는 몸이 됐을 때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부부 관계였어도 부활하게 되면은요 그냥 동역하는 관계예요 그냥 남자 여자 뭐 그거 서로 이렇게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이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시고, 이 하늘의 일을 아니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이 땅의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어, 이 사람들한테 그 맞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22장 32절을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걸못 읽어봤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어, 이게 뭐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왜이말 때문에 사두계인들이 그대로, 어, 그 가르침에 놀라고 입 닫고 이제 물러갔을까요? 자, 어, 이 사두계인들은요,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한테는 그 모세가 쓴이 오, 오, 오경이 가장 중요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모세 오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애국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 만나죠 근데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는 이 아브라함 이후에 몇년후 몇, 몇 사람이에요? 4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조상의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라면 부활이 없다면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천국 지역 이런 거 없고 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한건 뭐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모세한테 400년 전에 너희 조상의 조상들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이고 그 조상들은 살아 있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나 이것만 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내 이후 죽음 이후의 모습까지 하나님께는 하나로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부활한 모습으로도 다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 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사두개인들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갖다가 반박을 하게 되면 은 누굴 반박하는 거예요? 모세를 반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어, 모세도 부활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욥도 부활을 믿고 있었고 구약 속에 여러, 여러 곳에 어,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모든 선지자들의 신앙에서.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부활이란 것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때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5장 29절에 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활 논쟁이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러니까 너희가 읽는 모세 5경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글을 못 봤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 저기 죽지 않는다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다 동격이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동격의 존재가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제 가장 큰 개명에 대해서 또더센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신학 교수들이 등장을 해요 율법사들이죠 자 우리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했을 때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들었던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교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율법교사들이 이미 그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죠. 자 성경에 어, 계명이 구약에서 지금 말하는 계명이 뭘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십계명을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를 보시면은 Depend on 또는 행원이에요. 거기에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말하죠. 모세오경과 예언서 서그래 구약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율법사하고 얘기해서 지금 어 율법사와 율법사 논쟁에서 거기에서 또 이기시고 그다음에 어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금 보내는 사람마다 이제 패배하니까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이것들아 뭐 하니 이제 이런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럼 나도 하나 질문 좀 하자 너. 너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지 성,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시편 110편 1,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다윗이 어, 성령 받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뭘 봤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죠, 이제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앵무새처럼 말은 하고 있는데 막상 여기에서 야 다윗이 다윗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더 높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왜 다윗은 메시아를 보고 뭐라고 해서 주라고 얘기했지 더 높이 아주 높은 분한테 하는 표현이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 어, 어떻게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조상이 자손이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예 대답을 못해버렸어요 이 논쟁에 대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육적인 걸로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지금 해석이 아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 뭐예요? 이네들이 지금 나를 내가 메시하고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나, 나를 다윗보다 작은 자처럼 보는데 나는 다윗이 얘기했듯이 이미 다윗보다 이전에 있었어. 다윗보다 훨씬 높은 자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하루종일 상대하시고 그것을 다 이겨, 이겨내시고 이겨 상대해 주셨어요. 왜 이제 상대하실 필요도 없었지만 제자들을 위한 레슨과 우리한테 남겨줄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얘기하셔요야 니네를 봤지? 저 전에 쟤네들 저렇게 외식하는 거 봤지? 저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저렇게 외식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문이 어, 필락테리온이라고 해서 성구함인데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 보면 딱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머리에다 이거 하고 팔에다가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테필린이라고 해요. 경문인데, 이거를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어, 이것을 지키면서 하는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우수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느려, 늘리고이 경문에 이게 띠가 있죠. 이렇게 띠. 이 띠를 갖다가 넓게 하면 좀더 경건해 보이고, 좀더 이제, 어신성해 보이는 이제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걸로 이제 외형적인 걸로 자신들을 구분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은 시커멓게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비 아버지 지도자 이런 거 너희들 칭한 받지 말라. 자, 어 아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왜 아버지라고 땅에 있는 자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종교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자 우리가 스스로 선생되고 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도자는 한 분이다 선생도 하나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수건 돌리기 하실 때 보세요 수건 돌리기 할때 수건이 막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수건 넘기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수건 넘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받은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지 내가 더 높아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나서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저 사람들과 별개의 사람들이다. 더 높은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거. 이거 삭제된 본문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런 자들은 더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문제는 이 사람들 밑에서 배운 자들은 뭐가 돼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 그리고 이제 외식에 대한 경고에서 또 맹세에 대한 본문 이거 제가 산상수훈때 했으니까 넘어갈 텐데 이제 돈이나 이런 예물 가지고 맹세하면 그건 괜찮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잘못된 그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그 정도로 이제 신용이 땅에 떨어진 세상이었다 이때가 자 그리고 어이 외식에 대한 경고에서 또 하나 받을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들은 율, 11조 얘기하실 때 율법의 중한바 정의, 금휼, 믿음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십계명의 정신이 의와 인과예요. 근데 어 이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자 유대인들이요. 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포도즙을 보면은 포도즙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굉장히 어, 파리가 막 몰리게 돼요 포도즙에 그러면은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불, 부정하게 되죠 그걸 마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세마포로 했었어요 사람들이 뭐 파리나 이런 하루살이나 곤충들이 들어가지 않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즉 자기 개인용 이 세마포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컵을 마실 때마다, 음료 마실 때마다 이걸 다 걸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죄를,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하는데, 낙타는 삼켜버린다. 큰 죄는 그냥 삼켜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본질은 놓치고, 이렇게 큰 죄는 삼켜버리는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예, 이런 맹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속에 시체가 있잖아요. 겉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지만 속은 시체로 가득한데 이 죽음을 갖다가 뿌리는 이 죄로 가득한 자들아, 그리고 뭐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그 거칠, 거칠어요. 그러니까 욕도 이런 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잘 하셨어요. 근데, 어,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교사가요. 어, 말을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나이스하고 세련되게 말을 하느냐 그런 걸로 이게 의의 교사냐 악의 교사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냐 이것을 따라하는지로 보셔야 돼요 말이 거칠고 투박하고 잘 못할지라도 그의 삶이 복음의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그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의의 교사고 주님이, 어, 보내주신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어, 외식에 대한 경고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과부 헌금 얘기가 나오죠? 이두 랩돈이라 그랬을 때 랩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정도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거드름 피우면서 헌금을 하는데 과부가 조용히 이렇게 하고 싹 사라지는데 그게 두랩돈이에요. 한 1600원 내고 없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봤잖아요. 알잖아요. 너희들 봤지? 저 여자는 지금 자기 소유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그 과부는요. 진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소유의 전부를 었으면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 한 10억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헌금하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느냐 아니면 이 진짜 1600원이 그날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것을 다 넣는 것을 어, 더큰 것으로 보느냐 천국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머리로는 아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딱 주어지거나 생활에서 해야 될 때는 실제 결단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이과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레슨은 뭐냐면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이 재산까지도 다 삼키는 이 어리석은 이 외식으로 가득한 자들은 이 앞에서 얼마나 큰 헌금을 많이 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외적인 거 껍질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자, 아까 그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예요.